또,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 그리, 그리스도인들, 인들, 그리스도인들. 그치요? 두 사람이 모였으니까. 이거를 성도라고도 하고, 또, 그러면 믿는 자들 되겠네요? 믿는 자들. 믿는 자들의, 이 모임을 뭐라고 해요? 믿는 자들의 공동체, 공동체, 공동체. 어, 두 사람이, 요 믿는, 한,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두 사람 이상이 모이면, 요 믿음의 공동체를 뭐라 불러요? 성도.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예수쟁이들,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요게 신약시대는요, 요게 신약시대는 뭐라고 요 사람들 특별히 불러는 이름이 하나 있었어요. 아, 자기들끼리 아무처럼 불러는 일이 요 단체를 요 믿음 공동체, 성도를 불러는 이름이 있었는데, 다른 이름으로 교회라고 불렀다. 그 말이에요. 교회. 교회.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구야? 하나님의 가족. 성도, 하나님의 백성을 구약 시대를 뭐라고 뭐라불렀지요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어요. 이스라엘. 구약 시대는 뭐라고 불렀어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이스라엘. 신약 시대는 요 사람들을 새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어요새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구약 시대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한 백성들을 이스라엘. 근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요 사람들을 셋째라는 것도 있어요. 요거는 유대인들만이잖아요. 근데 요것은 유대인들과 이방사람이 합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새 이스라엘이 불렀는데 요것도 하나님의 백성, 요것도 하나님의 백성 요것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 요것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요새 이스라엘을 쓰니까 무슨 냄새가 나요? 유태인만 생각이 나잖아요. 편협하잖아요. 단라가 어, 민족적이고 아주 단편적이니까 이것을 세계적인 이름으로 바꾸자. 어, 이거 자꾸 불러서는 안되겠다 해서 이새 이스라엘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똑같은 말이에요. 새 이스라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하, 아니 하나님의 그 유대인과 비유대인이지만은 서로 달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 아,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을 교회 성도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교회하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냐면 교회란 믿는 자들의 공동, 믿는 사람들의 무리. 성도가 바로 믿음의 공동체지요. 다 같이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믿음의 공동체.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그럼 사람들인데 그럼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은 무슨 일을 해야 돼? 이렇게. 그런데 요게 믿음의 공동체도 요 어, 다섯 가지를 혼자 하지 말고 함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자면 똑같다고요. 개인의 사명이나 교회의 사명이나 똑같은 거예요. 다만, 혼자 일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함께 하자. 이제 공동체의 의미, 이 공동체의 의미가 있는 거지요. 혼자 할 일을 함께 할 때는 교회의 사명이 되고, 이건 개인적인 사명인데 똑같아요. 그럼 이제 다르게 딱 하나 있어요. 다르게 하나 있는데, 여러 사람이 모여서 예수 닮는 것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은 교육으로만이 가능하다. 교육, 교육. 양육 사람을 길러줘요. 이렇게 해야 된다. 성경을 배우고 어, 모여서 예수민 사람으로 훈련을 하고 이렇게 하는 교육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러면 교회가 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데 교회가 하는 사명은 성도가 하는 사명과 뭐예요? 똑같아요. 교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렇게 개인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혼자 영광 돌리는, 믿는 사람이 혼자 영광 돌리고 이것은 모여서 영광 돌리자. 그러면 예배 드리는 것도 함께하자. 그 다음에 전단하는 것도 우리 함께하자. 혼자 하는 일을 함께하는 것뿐이에요. 그 다음에 봉사하는 거 함께하자. 그 다음에 교제하는 거 함께하자. 그런데 이 교육하는 것은 예수 닮는 것은 이게 각자에 해당된 일인데 각자에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할 때는 교육. 가르치자이이이야 가르치자. 근데 여기서 제일 요 중에서 교회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교육이에요. 교육. 교육. 여러분 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자 그럼 이제 내가 강조를 하고서 어, 여러분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중요하지요? 자 what i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무엇입니까? 물으면 어, 예수 믿는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어, 그것을 교회라고 한다. 그런데 그걸 다른 말로는 성도 또는 하나님의 백성 큰넓지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성도 그리고 어, 교회가 다른 말로는 믿는 사람들인데 이것을 확기려야지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가족. 가족.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가족. 가족. 근데 이 가족 개념이 없어요. 오늘날 교회에. 어, 여러분 이게 성도들이 자꾸 이동해 다니잖아요. 이렇게. 자꾸 이동해 다니잖아요. 근데 왜 이동해 다니냐면 이 서로 사랑하는 가족. 이 교제에 실패하는 거예요. 어교회 왔더니 자유고 사업상 관계나 내가 싫은 사람이 앉아있어요. 그러면 이 교회는 그냥 이것저것 아무리 잘가르치고 소용없는 거예요. 목사가 아무리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교회는 땡! 끝난 거예요. 아셨어요? 그게 뭐가 안되냐면 이제주 안에서 안되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사로 만들고 그 사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사랑하시고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어, 예수 안에서 우리는 형제다. 그걸 풀어야 되는데.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은 막걸리 한잔 하고 풀어이 그냥.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원해야 아주 원죄.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기능과 사명이 뭐냐. 자 첫째가 뭐지요. 교육 교육 교육은 양육하고 뭐하는 거지요. 양육하고 훈련하는 거 이제 믿는 사람들을. 양육하고 훈련해 성장시키는 거죠. 그런데 그 목표는 뭐예요? 예수 닮는 게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 주일학교에서 뭘 해요? 주일학교의 교육 목표가 뭐예요? 예수를 닮자. 이거예요. 그렇죠? 다른 거 가르치면 안 돼. 예수님을 닮게 가르쳐야 돼. 예수님을 닮는다는 게 뭐예요? 이거예요.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네요. 예수를 마음에 품고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그 아이를 통해서. 그리고 점점, 점점, 이게 예수를 이건 평생 닮아가야지요, 뭐. 그렇죠? 하루아침에 닮아가는 게 아니고. 그러면 교육을 통해서 양육하고 훈련하는 것이 첫 번째 일인데, 이건 숨겨졌고, 그냥 교육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교육, 첫 번째 일 교회 자체에 대해서는,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교육 해야 되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예배, 예배. 세상에 대해서는 뭐 해야 되겠어요? 봉사. 공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믿는 사람끼리는 교제, 교제. 안 믿는 사람에게는 전도, 전도. 이것이 바로 교회다. 그 말이에요. 자, 믿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하는 거,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이거 하는 거란 말이죠. 배우고, 그래서 신앙이 자라고 그리스도의 군사에서 훈련을 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여서 예배를 하고, 세상에 대한 헌신, 봉사도 부제도 함께 하고 그다음에 열심히 서로 사랑하고 교제를 하고 그다음에 열심히 함께 전도하고 이렇게 모여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 전하는 것을 전도 그런데 이제 문화와 국경이 틀려요. 그때는 선교라고 합니다. 똑같은 말인데 좀 넓은 의미로는 선교 좁은 의미로는 전도 이렇게 자기 동족 이렇게 할 때는 전도 다른 사람 어, 어, 좀 종족이 틀려요. 문화가 틀려요. 또 지역이 같은 지역이 아니고 지역을 넘어가버렸어요. 그럴 때는 선교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란 말이죠. 그럼 이제 끝났네. 에?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는 거기 이제 제목이 딱 있지요. 교회가 무엇인가. 그러면 이제 그 교회가 무엇인가를 다섯 가지로 짤막하게 대답을 하셔야 된단 말이죠. 짤막하게 아주 쉽죠. 지 어, 교육의 공동체. 아니 원래 정의는 뭐예요 믿음의 공동체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건물이 건물이 아니고 어떤 그 행정체계를 갖춘 조직 시스템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동창회나 어, 무슨 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 이것은 하나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음,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다 그럼 뭐 해가지고 뭘하니냐아 어, 참다운 그리스도인 책에서 우리가 배우 배우고 양육받아 좋은 일꾼이 돼야 된다. 그다음 우리가 어, 하나님께 대해서는 함께 예배를 하고 세상에 대해서는 봉사하고 믿는 사람끼리는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돕자. 어 그래서 전도를 열심히 했더니 강력한 이 교회 단체가 됐어요. 그런데 아까 뭐라 고그랬어요 너희들이 두 사람이 어두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누구도 우리도 함께 있다?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두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여기에 반드시 누가 있어요?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면 그때는 예수와 함께 있어서 예수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교육이 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예배를 하고 예수를 함께 봉사하고 그러니까 예배할 때 누구를 체험해요? 예수를 체험하는 예수. 거예요. 그리고 봉사할 때 예수를 체험하고 교제할 때 예수를 느끼고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할 때 체험하는데 여러분 또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음부의 권세가이 교회를 해하리라 못하리라 기다리라. 아, 여러분 최근에 이 미국에서 유명한 방송이 하나, 기독교 방송이 하나 있는데 캠핑 씨가 하는 들어보셨어요? 네. 그 뭐예요? 그 방송이? 패밀리 스테이션. 예, 패밀리 스테이션 유명한 거예요, 아주. 듣고 이분이 아주 성경의 구절 구 성경 6십육을 암기할 정도로 유명한 분이에요, 미국에서. 그분이 이제 이렇게. 어, 질문을 받으면서 대답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 방송 프로그램이 있는데 몇십 년 동안 유명한 건데 그 방송이 한한 때는 어리을 겪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94년도에 예수님이 온다고 예언을 해버렸어요. 잘 나가다가 막 책자도 막 이만큼 냈다고 이분이 근데 94년도에 예수님이 안 와버렸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실수인데 요새 또 아주 놀랄만한 그 말을 막해 이분이 근데 에, 그분의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미국에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이분의 주장이 뭐냐면 교회는 망해버린다 이거야. 그런데 어? 하나님이 제일 진노의 심판이 교회부터 온다. 교회부터 온다. 교회는 망한다. 끝장이라 그러면 교회가 망하는 동시에 주님 오신다 이거예요. 요새. 그렇죠? 요새서 거기에 빠지는 사람들이 그걸 책자로 만들어서 우리 집에도막 이렇게 오고 그랬는데 거기에 소속한 사람들이 참신실해 신실하고 정직하고 잘해요. 자기 본급을 전체를 털어가지고 선교를 하는데 선교 한다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 자기들 그 문서 만들어서 돌리는 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새 거기 주장이 뭐가 망한다? 교회가 망한다. 그런데 교회가 이 사람들이 하나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교회가 뭐예요? 믿는다. 사람. 믿음의 공동체. 믿는 사람들. 그리 예수를 가슴에 품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면 망할 리가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들 누가 철저히 모요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보호를 하는 거이 사람들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건물 개념으로 생각하는 거 그냥 가짜 뭐 성도들이 모여서 이렇게 먹하막신교하고뭐 뭐 장사하고 막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건 뭐 어, 망할 수 있지만 참교회는 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절대로 불가능해요. 교회는요. 안 망한다는 제, 제 증거를 보여준 책은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일곱 교회에 대해서 핍박당한 일곱 교회에 대해서 썼거든요. 그때 이제 오로마의 그 황제가 황제들이 계속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그때 이제 집에서 가정 교회를 하잖아요. 그걸 막 이제 다 색출해가지고 죽이는 거잖아요. 막 어, 사지를 막 말에 막 매가지고 막 달리게요. 해 그럼 사지가 찢어서 죽이고 어, 불 이게 렇 다름에 놓고 불태워 죽이고 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이고 막 엄청 막 사자에 물려 죽이잖아요. 그 영화도 나오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 막 물려 죽이고 막 가진 핍박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교회 끝다 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 믿는 것은 뭐예요? 나 죽겠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다음은 나 예수 믿다가 숨교하겠다 죽겠다. 이런 각오가 없이는 믿을 수 있다 없다? 뭡니다. 그런데 끝나버린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더번성하 되고 남에는 로마를 점령해버리고 국교가 돼버려요. 처음에. 그렇죠? 그러니까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망할 것 같은데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 여러분 거기에 에, 마태복음 18장 18절 이하에 보면 음부의 권세가 저주와 귀신의 권세가 절대 믿는 사람을 할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라고 칼날같이 잘라말했어요 그리고 거기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주님이 함께 계시고 철저히 보하시면서 또 너희가 두 사람 이상이 이 모여서 기도하면 뭐라고 하세 기도하면 예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그래서 교회는 어, 교회는 반드시 승리를 채용하고 승리하고, 그 다음에 응답을 체면, 하나님이 살고 계신 응답.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예수와 함께 예수 동거 말이에요 예수 동거. 에? 어, 이렇게, 어, 승리. 그 다음에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 자, 교회는, 어, 하나님의 응답해주시고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성령의 역사를 하세요. 그래서 반드시 뭐한다?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기도 동지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 그게 뭐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주님이 응답을 치마시들 역사를 하는 거예요. 역사. 그래서 혼자 기도하는 요청은 가장 능력 있는 기도는 신랑 신부가 손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그 가정은 주님이 뽀하시고 주님이 나타내면 성령 역사가 있어서 환란과 저지를 확 물리쳐버리는 거예요. 물리쳐버립니다. 그리고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세요. 그리고 그 아내와 남편이 손분 잡고 기도하는 가정에서 자라는 음, 자녀는 아주 건전해요. 절대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그러면 그걸 그 어, 자꾸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가 보고 배우면은요. 청소년 문제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그러니까 요새요. 어, 그래서 이것 빼놓고 교회가 안된 상태에서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 이런, 어려워요, 쉬워요. 네? 쉽지요. 자, 우리, 우리,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의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목표는 뭡니까? 네, 하나님 영광. 하나님 영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 스스로 예수님을 담고, 예수님을 자꾸 배워가려고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세상에 봉사한 신하고, 믿는 사람답게 살고, 믿는 사람에 대해서는 찾아서 어, 돕고 교제하고 세상에 열심히 전도하면 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이것을 모여서 하는 것을 뭐라고요? 교회의 사명이다. 성도라고도 하고 가족이라도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데 이게 같은 이름이죠. 세이사리는 스 거. 근데 왜 교회라고 하는지 아셨죠? 초, 처음에는 세이사라고 했어요. 했는데 유대인들에게 우리는 산3 2살이다이방사람도 함께 모였다 했는데 요걸 쓰니까 아프리카 사람, 아시아 사람, 유럽 사람, 아그 이스라엘 뭐 자꾸 그 민족적인 개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민족적인 개념을 깨버리자.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용어를 쓰자. 그래서 뭐 사도들이 뭘 썼어요? 사도 바울님이 교회, 교회를 썼다는 거지요. 근데 음 여기 이제 이렇게 두상의 사람 모여 모여서 이걸 하면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최고 왕초는 이 교회. 두 사람이 사랑하고 있으면 지도자가 하나 있었는데 지도자는 누구다? 예수. 예수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한 가지를 더 하겠어요. 어, 교회의 머리는 누구다? 예수.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지체, 팔다리 역할은 누가 한다? 교회가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어, 교회의 머리는 예수. 지도자란 말이지 교회 지도자. 어, 또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그 사명자 어, 그 지체는 교회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러면 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다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 몸. 몸. 자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에서 하고자 하셨던 일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교제하고 교육하는 일이 예수님의 몇 년간에서의 지상생에 33년 동안에한 일이에요. 그걸 그대로 계승하는 거예요. 교회가. 자, 그러면 아주 중요한 것. 이걸 모르면 교회를 모르면 봉사, 헌신 뭐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르요 엄청난 중요한 거예요. 교회다는데 교회가 뭔지를 몰라. 교회가 뭔지를 몰라. 아,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 번이요. 어,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무리다 그런데 그들이 모여가지고 여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육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봉사하고 교제하고 전도를 한다. 어 그런데 누구의 지시를 따라 서느냐 예수의 지시를 따라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영권 돌리는데 예수의 지시를 따라서 있기 때문에 머리는 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러면 어, 내가 팔이 이쪽 오른 팔 움직여 왼팔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여요, 그렇 어, 그래서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게 손발이 마음대로 움직이면요. 불구자예요. 손발이. 그러면, 오른발이 움직였다. 뭐, 볼펜을 잡아라. 초크를 잡아라. 내려라. 올려라. 이거는요. 누가 다 하는 일이에요. 머리가 하는 일이에요. 머리가. 아, 아셨죠? 머리가 명령을 내려서 이거는 거기에 순종할 뿐이라고요. 어, 그러면, 어, 머리가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니까. 예수님이 최고의 지도자, 관리자가 되신다. 교회에. 그러면 눈으로 보여안 보여요? 예수님이?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의 몸된 교회를 관리하시느냐.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몇 가지 방법? 세 가지 세 가지 방법. 첫째는요. 어,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곧 예수님이 자기 교회를 관리하고 지배하는 방법이에요. 성경 말씀은 곧 예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은 복이 있어요. 자, 성경말씀을 통해서 이 다섯 가지를 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성령님을 통해서 하세요. 성령님, 예수님은 지금 누구를 통해서 일하세요? 성령님을 통해서 하세요. 성령님을 통해서. 세 번째는요. 어, 하나님은 꼭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예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해요? 사람. 사람을 통해서. 그리 예수님의 어, 종이죠. 예수님의 종. 예수님의 종을 제자라고 그래요. 제자라고. 그래서 어, 사람을 통해서는 네. 어, 이제 전체적으로는 어, 목사님을 통해서 일하시죠. 목사님을 통해서. 그래서 목사님도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 종이에요. 종. 종.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는 누구만 영광을 받아야 돼요? 머리 되신 예수님. 어, 다만 이 일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분이 누구예요? 목사님이라 그 말이에요. 어, 그래서 여러분 아름다운 현이 예수님이 자기 몸된계를 관리할 때에 첫째 뭘 통해서 첫째 말씀. 말씀 두 번째 성령 세 번째 주의 종 주의 종 어, 다른 말로 제자 그러면 어, 여러분들이 교회를 찾을 때 교회를 찾을 때 지상의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계회를 어떻게 찾느냐 면 여기에 의해서 찾으면 돼요. 여기에서 찾으면 첫째는 그게 말씀 충만해. 말씀을 잘 가지고 말씀 순정하고 성도들이 말씀 중심이야. 그러면 그게 된 거야. 된 거야. 뭐 동창 중심 무슨 개꾼 뭐 이게 아니고 어 그게 아니고 말씀 중심. 말씀 충만. 첫째. 두 번째는 성령의 은혜가 넘쳐. 성령 충만해. 성령 반대함이 큰일 나는 거야. 성령의 은혜로 서로 감싸고 얼굴이 그냥 성령의 은혜가 다 보면 넘쳐. 아, 다 은혜롭게. 이렇게 성령 충만. 세 번째는요. 다 섬기려고는 다 서로가 섬기려 목사님부터 성들를 섬기고 성들를 목사님 섬기고 교회는다 섬기려는 사람들이 많아. 주의 종들이 많아. 제자들이 많아. 요런 교회는요. 그리고 또 누구 중심? 오직 예수 중심. 주님만 영광을 받아. 요런 거대나 아주 으뜸인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적인 교회를 만들자. 이런 교회 만들면 됩니다. 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 예배. 그런데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강조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교육이 교육. 교회의 기능 중에 중심은 교육이 잘 돼야 돼 이거 교육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육을 통해서 성도를 양육하고 훈련하고 이렇게 되므로 어, 이제 이 교회 이 전자 기능이 계승돼 계승 계승 성도를 양육하고 훈련해서 주님이 하시는 일 예배 교육 봉사 전도 이 교육이 계속해서 이어져나가게 하는 기능을 누가 해요? 교육 기능에 서하는 거예요. 이게 계승이라는 게참 중요해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세요. 성도는 자꾸자꾸 자꾸 배워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은 어 여러분 소아시아 일곱 교회가 바울이 선생님이 개척해서 막 성령 이함 역사가 막 일어나고 막 기적이 나타나고 막 아멘 할렐루야가 부르짖고 막 했던 교회들이 어디 있었어요? 소아시아. 아시아에 있었어요, 그게.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 가지고 박하니까꽤 봉숭아처럼 막 퍼져 가지고 먼저 어디로 가요? 아니, 아시아로 가지요. 아시아가 어디에요 지금이란 아 이라크, 터키 터키 중, 주로 이제 터키 중심이죠 터키. 그런데 지금은 이 지역이 전부 다 뭐가 되어버렸어요. 모슬렘 지역이 다 되어버렸어요. 그다음에 이 불길이 어디로 넘어가 버려요. 오늘날 그리스, 마케도니아 그리스의 최초 유럽의 최초 교회는 어딜까요? 빌립보 교회지 빌립보 교회는 누가 개척했을까요? 바울 선생과 옷장사 하던 루디아 자매. 루디아가 은혜 받고 자기 교회를 가정 교회로 내놨어요. 근데 거기에 성도 멤버가 잠시하네요. 루디아가 이제 여자가 딱인데 두 번째 성도 가는 형 귀신 들린 여자였어요. 귀신 들린. 귀신 들린 여자가 두 번째요. 아, 어, 그 어, 빌립보 지역에는 미친 여자를 이용해 가지고 점 점쳐 가지고 돈을 버는 나쁜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여자가 자꾸 어, 사도반 선생님을 알아보고 아예수미는 능력의 사람이다 뭐 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다는기 귀찮잖아요 그래서 귀신아 물러가라 명령하니까 귀신이 떠나버렸어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이 멀쩡하게 됐으니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칭찬하고 이렇게 좋아해야 되는데 이 귀신 나가니까 돈벌는 사람은 뭐가 떨어져 버렸어요 본줄이 떨어져 버렸어요 사람이 세상 된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돈 잃어버리는 게 중요해가지고 고발을 해버렸어요 모함해가지고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죠 사도발 선생님이 그리 감옥에 들어가서 하는 일이 뭐예요? 찬송하고 기도하지요. 감옥에 들어가서 하는 일이 뭐예요? 찬송하고 기도. 이제 감옥에 들어가 가지고 로마 사람들이 로마의 그 진영 본부가 거기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감옥에 들어가 가지고 고발돼 가지고 감옥에 들어가 가지고 이 사람이 간첩인가 보다. 로마에 로마를 이제 해치는 정치인 간첩이라고 이게 모함을 하니까 들어가고 정치범으로 들어가 가지고 어 이제 실토를 하라고 막 뒤지게 펴는거죠 그래서 바울과 신라가 엄청 막고 지하 감옥에 막 갇혔어요. 그런데 감옥에 갇혔는데 손에 쇠사슬로 묶였지요. 발이 착고에 채워져 있지요. 병사들이 지키지요. 감옥의 사방으로 가시지요 내라시면 죽을지도 몰라요. 정치범 바로 죽이니까. 그런데 거기서 그렇게 막고도 뭐해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저희를 위해서 피를 흘리주신데 저희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다이 고통당하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요. 하나님이 이 고통당하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막 찬양하고 막 난리요. 그감옥집패를 하는 거예요. 감옥지패를 거기서 둘이 앉아가지고 기가 막힌 역사가 벌어졌어요. 러니까그 찬양 소리가 다른 지수들한테다 복음의 역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찬양하니까 거기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천군천사람. 하나님이 막 나타났어요. 나타나 가지고 그 감옥어 저 지진이 일어나게 해가지고 단단한 감옥을 왕창 무너뜨려요. 감옥문이 활짝 열리게 해버리고, 이게 묵게 던게져요쓰 풀려버리고 발에 착고가 샤풀려즈가 자유의 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간수쟁이가 뭐예요? 아, 이 이렇게 돼있으면 죄수들이 도망갔다. 죄수들이 도망가면 자기가 사형당하거든요. 그래, 자결하려고 그러니까 거기 앉아 도망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지요. 그냥 그 상태로 자 이런 놈 몸을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뭐라고 하냐면 죽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다. 너 죽지 말라. 그 사람이 조롱하고 때리고 이런 사람인데 그 사람을 용서사랑으로감싸면서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어, 자결하지 마세요. 이사람이 막 놀래가지고 하는 최초의 말이 뭐예요. 기가 막힌 말을 하는데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멋있잖아요. 역전성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멋있는 말을 해요. 어, 희망적인 질문을 딱하니까 그때의 복음적인 유명한 말을 사도 바울 선생님이 뭐라 고 그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근데 우리 성경에는 예수라고 한데 원래 원문에는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와 어, 아니,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을 그래서 그 가족이 구원받아 가지고 교회 개척 멤버가 되니까 개척 멤버가 셋이지요? 기도하 기도하다가 누가 생겼어요? 복음을 영접한 여자. 루디아. 그래서 우리 집 사용하세요. 그래서 가정교회가 됐고. 두 번째는 귀신들리자가 나가지고 들어왔고. 세 번째 멤버가 뭐예요? 간수쟁이. 요저 간수쟁이. 요 사람에서 뭘 만들어요? 빌립보 교회가 됐어요. 그러면 빌립보 교회는 복음이 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전해지는 최초의 교회. 거기가 이제 유럽 복음의 어, 전도의 센터가 되고. 아시아는 어디가 센터예요? 안디옥 교회가 센터죠. 그 그런데 그 사도벌 선생님이 그 교회가 참 어려운 교회예요. 데 사도벌 선생님이 복음을 전할 때 그다지 위로하고 감옥 갇혔을 때 먹을 것 넣어주고 선교비를 모아서 대준 교회가 어딥니까? 빌립보 교회예요. 빌립보사문 읽어보세요. 얼마나 사도벌 선생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용기를 얻고 은혜를 받는지요 내가 힘들고 어렸을 때 너희들이 그것을 모아서 나에게 보내줬다. 그리고 사도벌 선생님이 갇혔다고 하면 말없이 가서 이렇게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용기를 주고 해서 유럽 보고화의 전초기지가 되잖아요. 빌립보교회 멋있어요. 어, 그런데 어, 이제 이렇게 그그 어, 그 교회 빌립보 교회나 무슨 뭐 아시아 유럽 교회 전부 다뭐가 됐어요. 모슬림 지역이 다 되버리고 말았어요. 유럽 지역이 다 단보가 돼버렸어요 침묵이가 다려 되버리고 말았네. 그렇죠? 프랑스 국교가 뭡니까? 천주교, 오로마의 국교가 뭡니까? 천주교. 벨기에 국교가 뭡니까? 천주교. 유럽은 천주교가 쓸어버리고, 그리고 뭐 터키, 이란, 이라크 뭐 전부 다막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쪽 전부 다 뭐예요? 전부 다 모슬렘. 오 기독교는 어디 갔어요? 거기 가막 불처럼 일어나던 지역인데 자기들 세대는 자기는 열심히 했어요. 막 새벽기도를 다 했는데 뭘 못했어요. 자식들 교육을 못 시켰어요. 이 교육을 못한 거예요. 잘르침 잘했어요. 자기들 집에서 뭐 친교고 교제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뭐 이게 다 했는데 나가서 뭐 전도는 하기는 했어요. 근데 교회고 이 계승이 안 되는 거예요. 1세대는 잘했는데 2세대가 안 돼. 오늘날 미국에 수천 교회가 있어요, 이제. 1세대가 막 한국 사장만 고생한 거막 세탁소 이러면서 막 교회를 막 세웠어요. 그그 어떻게 할거요 이제? 2세대가 1 5사나2세대 이걸 인계받아야 될 텐데 이제 사람이 없네. 아, 심각한 문제예요. 사람이 없어요. 이제 다 떠나버렸어요. 어디 가서 하는, 교육이 잘못된 거예요, 교육이. 주일 학교에서 막 했는데, 복음의 핵심을 하는 가지고 같이 뭐 놀아주고 막 이렇게 하고 막 편하게만 만들어 놓으니까, 교회 문밖 가면 막, 텔레비 먹을 거 막, 막 도종제 문, 왜 교회에 뭐뭘 있어, 애들이.